안녕하세요 초론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 인터넷 기사에 이렇게 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전세 그 계약서를 쓸때 어, 누군가 새로 집을 사면 어, 전세를 끼고 그걸로 잔금을 치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 그럴 경우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칫하면 돈다 날리는 수도 있네요 어 우리가 혹시 이제 나중에 어 집값이 하락을 한다든지 이래서 받아 나올 보증금을 미처 뭐밖게 나올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어 전세 보증보험을 들잖아요. 근데 그 전세 보증보험을 들게 해주는 이 허그에서 어 직업을 거절하는 그런 사례가 막 있다는 거예요. 어 더구나 지금 이게 이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잖아요. 어, 이 어떤 사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전부. 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대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에 대해 무더기 심사보류 판정을 내리면서 무주택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보정 가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허그가 공익성을 도해시하느냐는 도예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어떤 경우가 문제냐 이랬더니, 어, 전입신고와 소유권 이전이 같은 날 일어날 경우, 전입신고하고 소유권 이전이 같은 날 경우,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 이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어, 세입자를 끼고 갭 투자를 하는 거죠 주인은 그러면 등기를 이제 매도한테 잔금을 치고 소유권을 넘겨 받으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넣는 거예요 주인은 팔고 나가고 어, 그럴 경우에 어, 흔히 우리가 계약서 쓰는 그날 임대차 계약서도 다시 쓰고 그리고 등기 접수를 하러 가잖아요 만약에 매매가가 5억인데 어, 전세가 4억이다 그러면 뭐 계약금 일부 그 사람이 줬겠죠. 주인한테 남은 걸 전세를 가지고 잔금을 치면서 계약을 하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원래는 어, 등기를 오늘 했다. 그리고 오늘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 이러면 등기는 한 그날부터 바로 이게 효력이 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은 그날 자정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어, 이걸 빌미로 중간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냥 허그해서 가입은 의무화를 해놨는데 돌려주는 거는 아내 네, 못 돌려주겠다. 임대인이 잠적해버리고 어, 그랬을 경우에 전세 보증금못 돌려주겠다. 못 돌려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대학력을 갖추지 못했다. 소유권은 이때 바뀌었는데 아침부터 소유권 바뀐 게 이게 작동이 됐는데 내 대학력은 그날 자정부터 이게 영향을 미치니 만약에 중간에 건재당이라도 혹시 그날 설정이 됐다 하면 이거는 순위가 밀리는 거 아니었느냐. 그래서 대학력을 충분하게 다 충족을 못한 상태에 이게 보증보험을 가입을 한 상태가 되니까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임대인은 참석을 했지만 중간에 이제 전세가 그날 자정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전세가 들어와 있잖아요 확정일자도 받아져 있을 거고 어, 이렇다 보니 다른 뒤에 추가 대출이 안 됐겠죠 그래서 근저당이 없이 깨끗한 집인 거예요 그럴 경우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저당이 설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내줄 경우에 대항력을 갖췄니 못 갖췄니 이러면서 그걸안 돌려준다는 거죠. 보증보험을 다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을 해가지고 있는데, 뭐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뭐, 어쩌란 말입니까? <웃음> 어 당연히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줄 때는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다 비용을 지불을 하고 가입을 했는데 어그 이후에 근저당이 일어나 있지도 않은데 대학력을 갖췄니 못 갖췄니 보증금을 안 내준다 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아, 집 없는 것도 서러 죽겠는데 전세 사는 거를 이렇게 어, 든든하게 믿고 그동안 세를 들었는데 어, 내 몰라라 한다 무쩌란 말입니까 여기 나와있네요. 보증금 사고는 통상 질권 설정과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같은 날에 진행될 경우라며 보증금 사고가 똑같은 날에 진행이 됐을 때 이제 그 임차인의 전입신고 효력이 다음 날 0시 그날 밤 자정인 거죠. 그걸 기준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건조당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같은 날 했다고 지불을 안 한다. 횡포네요. 뭐 이거는. 허그 말만 믿고 먼저 요 보증금 다 보증보험료 내고 가입을 해놨으니 임대인이 안 주더라도 어, 나는 편하게 먼저 허그로부터 보증금을 재날짜에 받아서 나갈 거다. 이래 생각을 하고 다른 새 아파트에 전세계약금을 이미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유예기간 그 무존이고 상관없이 이렇게 해놨는데 심사를 계속해야 된다. 뭐다 심사 끝나야 보증금을 돌려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 이사 가기로 한 보증금 계약금 다 내놓은 그새 집은 그거 어째란 말입니까? 그것도 여기 나와 있어요. 새로운 집으로 전세 계약 다 마쳤다. 그런데 돌연 A씨에게 대학력 문제가 있어서 직업이 보류됐다 하면서 한달 이상이나 심사기간을 필요로 한대요. 가입할 때부터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나 해주든지. 허거가 서류 심사를 진행을 해서 보험 가입에 보정서까지 다 발급해놔놓고 막상 이행할 때가 되니까 내부 규정들 먹거리고 법률 자문들 먹거리고 이러면서 뭐 전세 보정금을 반환을 안 해준다. 혹시나 싶어서 전세 사기당할까봐 무주택자들을 보호하라고 허거에서 뭐 이렇게 그 비용을 받으면서 보정을 해라 이래 놨는데 언제와서 내몰라라. 좀 답답하네요. 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론 만약에 주인이 바뀌어서 어, 내가 내는 그 보증금이 잔금이 되면서 똑같은 날에 이사를 들어가고 확정일자를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집 팔기 전에 그뭐전그 소유자하고 먼저 계약서를 쓰고 그죠. 전입신고하고 다 해놔 놓고 그 계약을 그대로 승계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상보험을 가입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챙기겠냐 말입니다. 어, 왜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까? 보니까. 어, 이런 게 뉴스에 있어서 어, 젊은 사람들 전세를 완전히 전 재산 다 모으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전세를 얻잖아요. 그럴 때는 소소한 이런 부분 때문에 한마디로 시급 잔치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라고. 간단하게 한번 유튜브에 다뤄봤습니다